내 e t 네, 관련된다. 안녕, 동태뷰. 시청자,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나의 운전 초보 시절은 어땠는지 기억이 나시나요?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운전면허학원을 다니지만 면허를 따기 위한 기초적인 것만 알려주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막 시작한 초보 운전자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오랫동안 여러 가지가 무척 당황스럽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초보 운전자가 운전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방법과 또 운전 경력이 있는 분들도 초보 운전자에게 어떤 것들을 알려주 주면 좋을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. 동튜브 우선 초보 운전자가 알아야 할몇 가지를 먼저 정리하면, 첫 번째, 자동차 시트 조절하기 차 안에 타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시트를 내 몸에 맞춰서 세팅을 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장시간 운전을 하더라도 목과 머리, 몸의 피로도가 덜 오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고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 엉덩이를 시트 안쪽으로 바짝 붙이고 어깨를 등받이에 붙여서 각도를 120도 정도로 맞추고 양팔을 쭉 펴서 스티어링 휠에 올렸을 때 손목이 닿도록 하고 스티어링 휠에 아래에 부분과 무릎 위쪽의 간격이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하고, 스티어링 휠은 10시와 2시, 또 9시와 3시 방향으로 잡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야. 두 번째, 사이드 미러 조절하기 통상적으로 안전하게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16초에 한 번씩 후방 및 좌우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그래 그래서 사이드 미러를 운전자의 제3의 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운전 자세가 세팅된 상태에서 눈동자를 살짝 돌리거나 또 고개를 약간만 돌리더라도 확인이 될수 있어야 하는데 방법은 사이드 미러를 가로 2등분 했을 때 지평선이 가운데 위치하게 하고 세로로 간격을 5등분으로 나누었을 때 가장 안쪽으로 차체가 5분의 1 정도 보이도록 하고 사이드 미러 정중앙에 옆차선 뒤쪽에 차량 전면이 보이도록 하면 세팅이 되는 거야 세 번째, 룸미러 조정하기 자동차 후방의 차량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방어 운전을 해서 연쇄 추돌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되는데 뒤쪽의 차선이 모두 보이도록 하면서 뒷좌석의 목받침 끝이 살짝 보이도록 하면 되는 거야 네 번째, 차선 변경하기. 모든 것을 세팅 완료하고 도로로 나와 주행을 하게 되면서 가장 어려운 것중 하나일 텐데 다른 차량에 내가 차선을 변경할 것이라는 것을 방향 지시등을 켜서 미리 알리고 사이드 미러를 가로로 2등분 했을 때 옆차선 뒤에 차량이 기준선 위나 그 이상 위치했을 때가 가장 적당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차량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고개를 살짝 돌려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뒤차의 속도를 사이드 미러로 판단하면서 속도를 낮추지 않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거나 살짝 속도를 높이면서 급하지 않게 차선을 변경하도록 하면 되는 거야. 다섯 번째, 지정차로 준수.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꽤 오래된 운전 경력자들조차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로 고속도로의 1차로를 정속 주행하고 있는 차량 때문에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고속도로의 1차로는 추월차로 자동차를 앞지를 때 사용하는 차로이기 때문에 정속 주행이 금지된 차선이야. 또 4차선 도로의 경우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주행차로 3차로는 대형 승합차나 소형 화물차 4차로는 특 특수자동차나 대형 화물차가 다니는 차로인데 가끔 지키지 않는 차량들도 꽤 있더라고 여섯 번째,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 경력자들도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당황스럽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데 초보 운전자의 경우라면 훨씬 더 당황스럽겠지 그렇기 때문에 미리 조치 방법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먼저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비상등을 켜고 뒤차들이잘볼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다음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고 사고 현장의 사진을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장 찍어놓고 블랙박스가 정상 작동 중이고 차가 움직일 수 있는 정도라면 안전한 곳으로 차를 옮겨 놓고 보험사나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고 차를 견인해야 할 경우 보험사의 견인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 이용하도록 하면 되는 거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? 도로에서 운전은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처음은 누구나 힘들었고요 안전하게 운전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에 조금 자신감이 붙는다고 자만하고 방심하지 마시고 항상 안전운전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내 차는 내 관련이다. 수고했어, 동TV요.